아 이렇게 발로 탁탁 치면서 올라오는구나 지우가 응야 너무 가까운 잘한다 지우 오 요령이 다 있네 지우가 그늘 이렇게 잘 탄다며 응. 그럼 더 높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지우야? 응.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발로 안자오 잡... 그다음부터 이제 팔을 이렇게 반동을 주는 거야? 아, 올라갈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? 몸을 살짝 기울여야 돼? 어. 해봐. 아. 이제 엄청 높아졌네, 진짜. <웃음> <웃음> 잘 타네, 그네. 아 지우 연습 많이 했어? 잘 타네 지우 진짜. <웃음> 아 웃겨. <웃음> 와 서서도 타네 지우. 야 대단한데? 아니 속도가 어떻게... 아니 속도가 어떻게 금방 부터 와... 야 대단하다 지우 진짜 진짜 잘 타네 지우 쭉꽉 잡아야 돼. 지금 팔이면 엄청 센데.